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보험 가입을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잖아요. 실비 네. 가입하면서 저도, 저도 제가 보험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보험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음. 근데 하고 꽂혔어요. 꽂혔죠. 마음으로. 꽂혀가지고 어, 내 보험인데? <웃음> <웃음> 돈 아까운데? 싶어가지고 말씀으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 소비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 보면은 약간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느낌이었다면 은 이거는 약간 제 논문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 같은 거예요. 너무 잘했다, 오늘 아, 너무 그래요? 잘 불렀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초대석? 네, 소비자 초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블루인슈 박지영 대표님 고객님이시죠? 네. 네. 고객님을 모시게 됐어요 어떤 컨텐츠들을 접하셔서 상담을 하게 됐는지 응. 그리고 상담 내용은 어땠는지 저희 전문가님들 실력도 응. 저희가 입증하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저희가 소비자 초대석으로좀 모셨고요 개인적인 사정상 저희가 이렇게 <웃음> 네어 얼굴을 밝힐 수 없는 점좀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남자친구분 계세요? 아, 아니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굉장히 미인입니다 네. 굉장히 <웃음> 아왜 없어요? 아 너무 바빠 아, 업무가. 보통 그냥 혼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많이 되더라고요. 네.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저는 이 사무실 근처가 직장이어가지고 음. 우연히 오늘 좀 잡혀온 음. 느낌인데 <웃음> 몇달 전에 이제 박지영 대표님을 통해서 음.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새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었고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네. 보유 중이고 네, 20대 직장인으로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이 정도면 유튜버 하셔야 될것같아요요 제가 스티커로 가려준다는 소리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보통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못 해가지고 아 네. 네. 카메라는 절대 안 쳐다보고 계시고요. 네. <웃음> 자 그러면 처음에는 네. 네, 어떻게 그 박재현 대표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셨을까? 어, 좀 처음 제가 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된 계기가 다제 또래는 그럴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보험 가입을 어렸을 때부터 해 주시잖아요. 실비 네. 가입하면서 저도, 저도 제가 보험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보험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음. 데 그러다가 우연히 보험 방송 이제 TV에서 해주잖아요 음. 그런 걸 보는데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보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데 제 보험인 거예요. CR 보험이고 그걸 한, 뭐한 7, 8년 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니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 여동생 저 세타 같은 보험이었어요. 제 자매가 다 에, 에, 보험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 있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건 솔직히 다 광고 같은 그쵸. 느낌이 있더라고요그 음.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 포토샵으로 대충 크게 글씨 박아가지고 어린이 음. 보험 추천 뭐 이런거 음. 딱 봐도 이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음.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뭔가 다 대충 그냥 집안에서 음. 음. 편하게 입으시고 음.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뭐 믿음은 그렇게 썩 가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보험 연구소라고 이름부터가 뭘 연구한대요 <웃음> 어, 연구소좀 뭔가 신비성 있어 보이는데, 국정대표님 20대 여자 어른이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예, 네. 설명하신 영상을 봤었는데, 어, 뭔가 좀 되게 갖춰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신뢰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사람은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같고, 뭐 어, 자기가 설명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카톡 이런 게 있으시길래 네네. 여쭤봤어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태고 보험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이랬더니 음. 어, 좀 바쁘셨나 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한 4시간 후에. <웃음> <웃음> 그 짜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 한 거의 여섯 명의 보험 설계사들한테 설계를 받았거든요 가장 보험료는 제일 비쌌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 근데 이거 이거 빼주실 수 있냐고 딴 데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빼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이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암 치료가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뭐 이거는 꼭필요하다라고 되게 교적하며 맞아요, 맞아요. 네. 했어요. 단어가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아 제가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저희 언니 것까지 같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만족스럽게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네. 그럼 저희 보험 연구소 전문가님들에 대한 저의 프라이드기도 하지만 어, 스터디하면서도 어. 양보하지 말아야 될건 양보하지 마요. 음. 어, 보통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나 카페 온라인 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고객님이 이거 빼주세요. 그러면 보통 다 빼드리거든요. 다두 명은 다 빼줬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근데 그거를 처음 제안을 줬을 때는 의미가 있어서 그 제안서에 넣어가지고 보내주셨을 거야. 근데 고객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이 명확하다면 조율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블로그 영상을 많이 봤다고 해도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 소비자 아, 네. 합리적 소비자가 되셨어니제 입장에서 궁금한 네네. 거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 채널 중에서 20대 후반 20대에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영상을 선택하세요? 제일 먼저 떠있는 두세개를 보면서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가이드를 그, 잡고 네, 기준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음음. 그거를 보고 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음. 각 보험 설계사들마다 얘기하는 내용도 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여자 설계사분들이 뭔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또 질병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음.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 음. 목소리 같은 게 믿음직스럽다? 약간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되게 신뢰 간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음.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한 4시 반에 퇴근하셨을 거야. AM? 그쵸. 허? AM 4시 반. 평균 그 정도에 퇴근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 그때 본 가입할 때도 밤 9시인가? 그때. 보통 그때 상담 많이 하시죠. 아빠에서 나가라고. 아, 진짜? 그래서 쫓겨났죠. <웃음>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자기가 확인이 안 되면 음...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안내를 못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상담 진행하시고 며칠째 가입하셨어요? 그냥? 일주일? 아, 뭐 일주일?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때 제가 뿌려놓은 카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웃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러고 음. 나서 이번으로 해야겠다 그 후로는 완전 속전속결로 음. 음,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은 신뢰가 일단 기본이었고 설계 조율도 했었고 네. 근데 느끼셨을 때 네. 다른 여섯 분의 설계사분들이 계셨지만 네. 거기서 이제 치려졌을거 아니에요? 네. 한 방에 그냥 아 무조건 이 사람이다 그러고 다섯 명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웃음> 아 근데 그분들이랑 뭔가 다른 느낌은 영상을 통해서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느끼신 거예요? 어... 뭐 상담도 영향이 있긴 했었지만 영상으로도 봤을 때 이분 괜찮겠다 싶었고 그리고 카톡으로 얘기할 때도 되게 잘 아시는구나 싶었고 통화를 할 때도 이제 어, 좀 확신이 들어서 이분은 만나봐야겠다 아, 아 <웃음> 만나서? 네네 네, 만나서 계약을 바로 진행했었죠 그때 음,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어 됐어요? 어, 언니, 언니 뭐 제가 확신시켜줬죠 또 음. 그냥 전화 오면 알았다 하면 된다고 <웃음> <웃음> 저희가 그 지향하는 보 가입의 방향성인데. 원하시는 뭐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웃음>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음... 음, 저희의 모토기도 하지만, 어, 그렇죠. 근데 어, 네. 조작방송은 하지 말자. 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없는 내용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없는 내용을 만들 거리가 필요 없어. <웃음> <웃음> 가입하고 끝이 었거든요 원래 근데 보험에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몰랐어요 저는 병원을 잘 가는 타입도 아니었고 음. 뭐 실비보험도 전 뭔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아 이번 가입하기 전까지? 응, 네, 네. 그냥 그 전에는 나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거 말고는 저 몰랐어요 음. <웃음> 그러면은 지금 사회 나오신지는 몇년 되셨어요? 저 18년에 입사 해가지고. 그러면 3년차. 네, 6년차.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0대 초반 사회, 사회 초년생. 초년생. 어, 사회 초년생에 계신 분들이 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관심도 전혀. 음. 근데 어떤 영상의 매체가 영향을 미치긴 한 거네요.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 그 전까지는 보험료를 이제,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내시다가 이사회적 초년생 얘기에 좀공감하는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가져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 그래 뭐 내던 거니까 계속 내는데 아 이게 좀 신경쓰이는 거예요. 음. 매달 나가는데 뭐 10만원 넘게 나가니까 음. 그래서 그게 합당한 가치가 있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이게 또 오래 내잖아요 보험료를 근데 가져가신 지는 한 1, 2년 전에 가져가신 거죠네 보험료를 납입한 지는 네 계속 내다가도 그런데 그냥 의심이 들긴 했지만 귀찮잖아요 아 귀찮아서 알아보는. 네. 귀찮아서 그런데 그 TV 영상에서 그 c i 가확 하고 꽂혔어요. 꽂혔죠. 마음으로. 꽂혀가지고 어, 내 보험인데? <웃음> 돈 아까운데? 싶어가지고. 음 그때 이후에 이제 알아보시다가 자연스럽게. 네. 뭘, 뭘 쓰시는 거예요? 아, 정리해본 거예요. 아니, 진짜 무슨 얘기 하시는지, <웃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 여기서 이거, 저는 아이템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퍼포먼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 영상이죠? <웃음> 네.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시다가 네.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놓친 부분들에 음.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음. 제가 갑자기 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따 이 CI보험 이거 음, 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적어놓다명 m c <웃음> 신데 아니에요 <웃음> 말씀 나왔으니까 CI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예 모르고 있어네 그냥... 이번에 상담하면서 어... CI보험이 뭔지는 아셨어요? 네뭐 중대한? 어. 그것만 기억나네요 <웃음> 아직 근데 가입 언제 하셨어요? 중학교 때인가? 엄청 오래됐네요. 네,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걸 가입한다고 했을 때의 그트러블 아, 응,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그러니까 집이 이제 지방이어가지고 그냥 통화로 응. 말씀을 드렸더니, 낸게 너무 아깝다라는 입장이셨고, 응. 새로 가입하는데, 또 가격이 기존 보험료보다 조금 높아졌거든요. 리모델링 응.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 비싸지는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입장이 있으셨는데, 또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죠. 이래 이래 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대, 봤대. 했는데, 본인은 <웃음> 아직도 약간 좀꺼림칙 그렇게 하기는 하세요 근데 뭐 제가 돈을 내니까 뭐라 어. 못하시죠 그뭐 어쨌든 자율권을 주신 거네요 그 어, 선택에 나이, 대한 그쵸. 나이가 이 정도면은 쓰읍, 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웃음> 아, 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왜그 보험연구소 채널의 영상을 보고 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음. 다른 영상들은 다 짧거든요 되게 짧아요 뭐 음. 2, 3분 짜리도 있고 뭐 길어봤자 5분? 음. 근데 보험연구소에서 제가 처음 봤던 영상이 한 15분 짜리였어요 어, 어, 네. 왜 이렇게 길어가면서 막 봤는데 어 내용이 진짜 같은 한 주제를 다루는데 되게 깊게 다룬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감동 먹었어 나 지금 제가 핵심을 짚었네요 아 역시 <웃음> 그 취지를 짚으셨어 음, 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소라는 음. 취지도 되게 이게 가벼운 것들은 사실 보험사에서 영업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르쳐주거든요 음. 근데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특정 담보라던가, 이 특정 연령대, 고객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은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자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저희가 영업을 하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다른 채널들은 사실, 영업 조직들이 만든 채널이에요. 고객들과의 접점을 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여기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월초에는 사실 계약들을 거의 다안 하세요. 아. 요고 이런 거 만들러. 아. 요거 이제 치아 보험인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치아 보험 하나도 매달 초에 이렇게 전사 다 비교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 보면은 약간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아. 느낌이었다면은 이건 약간 저논문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했다 오늘 아, 너무 돼요? 잘 불렀다. 아 <웃음> <웃음>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 음. 이게 또 영업적인 또 비밀들도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소비자님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보여드리면 뭐예요? 나도 보를 걸요? 네. <웃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도 어떤 특정 회사를 조금 결정을 하고 그래 손보에서 여기 이렇게 별표 쳐놨죠. 네. 네. 생보에서 여기. 요거 기준으로 해서 또 연령별로 또 분리하거든요 음... 20대에 계신 분들, 30대에 계신 분들, 40대에 계신 분들이 또 금액이 또 다르다 보니까 아,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네.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보아야, 배불렀어 요 분량 나왔나요? 네, 분량 그냥... 근데 <웃음>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아 보험연구소에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어,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연구소를 아시는 것 같은데 영상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내용이 많은데 알차고 깊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를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음, 약간 유희적인 네. 아, 좀 재미적인 부분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볼까 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음, 저희도 그게 사실 고민이긴 해요. 음. 이 내용이 자꾸 깊어지니까. 음, 대중가분들이 많이 보시고요. <웃음> 아, 대중과는 <대중간은> 멀어지는? <웃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가입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홈쇼핑 보고서 보험 문의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이게 저희는 전문 용어로 '관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여도? 관여도. 어떤 한 제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얼마나 있냐, 아 내가 관여를 얼마나 하느냐. 근데 보험은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상품이에요. 어, 어려우니까. 근데 홈쇼핑은 관여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이, 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60대 이상에. 틀다 보면 나오니까. 에. 틀고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잠깐 상담하면 사은품 준다 그러고 응. 접수만 해도 뭐 준다 그러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접점이 돼가지고 들어오시면 사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그분들 만나면 뭔가를 안 해요. 또 어렵나? 뭘이렇게 어. <웃음> 뭐 어렵게 설명해 나, 나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알아서 해줘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집한 영상도 올리면서 조금은 더 가벼운 요소들도 음. 올려야 되겠다라는 음. 고민들이 있어서 제 애환이 음. 좀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보험연구소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 기대하는 부분들? 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보험에 대해 몰랐던 입장이었었잖아요. 음. 우연한 계기로 알게 돼서 바꾸고는 했었는데, 솔직히 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냥 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보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조금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음. 그 계기가 될수 있는 영상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험에 대해서 좀 생각만 이렇게 뭐 뭐라 그지 보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제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영상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웃음> 가입하신 이후에 보험 영상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냥 가주는 어쩌... 아니고. 실제는. 네네. 근데 처음 내가 알아봐야겠다 했던 시점보다는 확실히 덜 보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어. 네, 맞아요. 가입하면은 확실히 그래 나는 이제. 좀 장만을 잘했어. 했으니까 그래, 하고 있죠 <웃음> 제가 이거에 대한 딜레마도 있어 음, 한번 가입하고 나면 끝이니까 이미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상을 계속 올리니까 푸시 띄는 게 싫어서 음. 구독자들이 이탈을 해요 알림 끄면 되는데? <웃음> 알림 끄면 되신데요? 네. 이탈하지 마세요. 근데 매달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주제 같은 경우는 뭐 2, 3년 전에 찍은 영상들도 막 봐서 역주행하기도 하는데 보험은 약간 시의성이 그렇죠.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9월 25일 이후에 네. 이런 어떤 특정 회사를 추천해드리거나 뭐 내지는 보험에 대해서 아예 이 영상이 다 삭제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혼란을 가중시킨대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서 아, 법에 걸려요? <웃음> <웃음> 어, 상품을 홍보하지 말아라 아... 어, 근데 사실 저희 나도... 채널이 상품을 홍보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음. 어떤 그 기준들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건데 음. 바쁘시니까 음. 바쁘신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건데 그게 아마 25일 이후에 안될 수도 있다 아니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것도 홍보가 돼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보험연구소 그 구독자이시자 알림은 취소하신 구독자 소비자분 모시고 저희 보험연구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들 어 그리고 앞으로 좀 변화됐으면 하는 부분들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기준들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웃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